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5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작품에서 고구마가 없었던 적은 이번 화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던 25화였습니다. 정겨울의 순발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초반에 거래처 회장의 가족사진을 떨어뜨리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주에라가 해왔던 짓처럼 사람을 매수해서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주에라에게 제대로 복수하려는 정겨울의 움직임이 좋아보여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정겨울은 주에라가 팀장으로 있는 기획팀에 들어가서 그녀의 밑에서 일하면서 주에라를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철저하게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 수많은 계획 중에 정겨울은 우선 주애라의 사회적 망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민이 다알 정도의 거대한 망신을 말이죠. 정겨울은 주애라가 유학파 출신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애라는 과거 술집 출신이었는데 신분세탁을 해서 뻔뻔하게 살고 있음에 드디어 본인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서태양은 주애라가 장미라는 것을 파고 있고 정겨울은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했 는데요. 정겨울은 주애라가 유학파 출신의 능력있는 커리어 우먼으로서 방송 에 출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바람을 잡으며 그녀를 생방송으로 이끌 었습니다. 주애라는 전국민이 다 보는 방송 에 나가서 우아하고 지적인 척 말을 하며 그럴듯한 껍데기로 더러운 실체를 숨기며 방송에 임했는데요. 주애라가 이렇게 방송에서 멋있는 척 뽐내고 있을 때 정겨울은 그런 그녀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지금까지 주애라가 짜놓았던 판에서 정겨울은 계속 당하기만 하고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겨울의 판에서 주애라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야 할 차례이죠.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애라의 얼굴을 기억할 것입니다. 남시 집안에서도 방송을 보았죠.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는 다시 또 주에라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본데요. 과연 주에라의 실체가 공개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주에라는 이제 SNS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스타로 등극할 것입니다. 그건 정겨울이 원하던 바람이었죠. 높은 곳에 올렸다가 떨어뜨려야 더 아픈 법입니다. 정겨울은 주에라를 기획팀장에 다시 복귀시키고 이제 똑똑하고 능력있는 멋진 여성으로 올려놨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굴 준비가 되었습니다 26화에서 정겨울은 익명으로 방송국에 제보합니다 바로 주에라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말이죠 방송국은 비상 상황이 되는데요 주에라의 출연때 시청률도 잘 나왔고 시청자들의 호평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는 주에라에게 학력에 관한 검증을 의뢰했고 주에라는 크게 당황했지만 예전처럼 다시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가짜 명문대 졸업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겨울이 바라던 일이었죠. 이런 주에라의 행동은 이미 정겨울의 예상 범위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또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주에라의 학력이 위조되었다는 소문들이 sns에 널리 퍼집니다. 주에라는 결국 방송에 다시 나와서 본인의 졸업장을 공개하며 이 명문대를 졸업한 게 맞고 학력 위조는 모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청자들은 주에라가 명문대 나온 게 맞네 하고 안심하던 그때 정겨울이 다시 제보를 해서 그 졸업장이 가짜라는 것을 방송국에 알려줍니다. 자세히 졸업장을 검증해보라고 말해주죠. 방송국에는 주에라가 나왔다는 명문대의 졸업생도 있었고 진짜 졸업장을 가져다가 주에라의 졸업장과 비교해봅니다. 결국 주에라의 졸업장은 가짜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방송국은 매우 분노하며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편성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해외 명문대 학력기조가 늘고 있다. 이런 식의 제목으로 다시 전 국민이 보는 방송으로 내보내져 학력기조를 말하며 특히 주애라를 집중적으로 취재하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주애라를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주애라는 회사에서도 다시 강등되고 남유진 집안에서도 특히 남유진의 엄마 차영나는 주에라를 보고 혐오스럽다는 눈빛을 보내며 주에라를 매몰차게 내칠 것입니다. 또한 남유진조차도 주에라를 차버릴 텐데요. 정겨울이 잘 준비한 전략이 먹혀들어서 주에라가 완전히 파멸되고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철저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원한 스토리의 전개를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에라가 이번에도 학력이조의 위기에서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겨울과 서태양의 행복과 주에라의 악행이 모든 방송에서 고발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